옛날 옛적에 양코별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. 작고 앙증맞은 귀에 똘망똘망한 눈과 입, 짧지만 귀여운 네 다리가 있는 평범한 고양이였죠. 냥코별은 너무 넓어서 다른 고양이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었죠. 고양이는 심심한 오늘을 어떻게 보낼까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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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의 키가 작아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?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.